어떻게 해줄까? 아니, 형, 해주세요. 내가 해? 네. 그럼 삭발. 오늘 투블럭 한번 가볼까요 투블럭?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덴디를만 치다가 이렇게 길러 왔는데 아직도 짧아요 투블럭 라인이 이럴 땐 어떻게 치느냐 좀 약간 투블럭을 원하고 약간 소프트하면서 하드하지 않게 너무 짧게 치는 것도 싫어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그래서 짧지 않게 자를 건데 일단 투블럭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그 위치를 한번 잘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투블럭을 할때 먼저 위에 머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사실 방방 뜨는 게 있어요 근데 숱도 좀 이쪽에 많은 것 같고 그럴 때 손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서 해주시는 게 맞고 댓글에 어떻게 하면 머리를 빨리 자르냐고 하는데 사실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일단 손님한테 그 스타일이 어떻게 잘 잘렸는지 확인도 해주면서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게 있어야 빨리빨리 자르고 라인도 잡혀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위에 탑 부분 쪽에 제일 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긴 부분까지 살짝 들어서 최대한 이건 안 자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에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투블럭 아니었던 부분들을 잘라줄 건데, 또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는 구렛나루를 좀 살려달래요. 이 구렛나루 없잖아요. 그죠? 여기 없어요. 근데 구렛나루 어딨냐. <웃음> 그래서, 일단 구렛나루를 살리는 방법은, 위에 부분을 많이 자르지 않고,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층을 제대로, 투블럭 라인이니까, 소프트하게, 바로 90도로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빨리 자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자를 건지 정확하게 선택을 한 후에 머리를 잘라 주시면 돼요 자르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분은 오늘 소프트투블럭을 원해 그러면 그소프트투블럭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 먼저 딱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잘라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 주시고 어 약간 이렇게 옆에 라인, 가이드 라인도 살짝 이렇게 헤어라인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벌써 끝났죠, 여기는. 이 라인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잡을 필요도 없고, 만지면 안 돼요. 건드려 놓으면 또 다시 저거 하니까, 옆에 라인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에 올려놨던 거 내려 보시면요, 이제 그때,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만큼 짧은 머리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위에 부분 이 부분에 수시 어떤 질감 처리를 살짝 해주시면 훨씬 방방했던 게 없어질 수 있어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윗 부분 바로 더윗 부분을 살짝 걷어내주시고 이 속에 남아 있는 이 머리만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겉 머리는 질감 처리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을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훨씬 더 가볍죠 어때 친구야 괜찮아 가볍지 망괜찮은뭐 착발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살 쳐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질감 처리되면서 정리가 되듯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 투블럭 라인하고 뒷 라인하고 했을 때이 부분 어렵지 않게 여기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들어서 하시면 전체 투블럭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싫어할 것 같아서 약간 상고 투블럭으로 갈까? 어때? 어떻게 해줄까? 형 해주세요. 내가 해? 네. 삭발. 네. <웃음>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약간 옆라인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위에 부분을 들지 마시고요. 같이 이 대로에서 이 라인이 될수 있게 대각선으로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80도 정도에서 들어서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짝 연결이 될 거예요. 많이 자를 필요는 없죠. 지금 구렛나루 선하고 이 뒷선하고 어느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생각을 한다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실행하시면 이게 금방 되죠. 그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훨씬 빨리 빨리 진행이 될거예요 머리 자를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되게 좀 많이들 힘드신데 어 우리 그럴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연습을 또 해야죠 자,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라인도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고 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라인은 한번 더 이렇게 3mm나 2mm 정도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에 머리를 살짝 이렇게 걷어내서 질감 처리를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되게 가볍게 떨어지는 투블럭 상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지금 투블럭 라인을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아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아 있거나 많이 이렇게 길어져 있던 부분까지만 살짝 들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약간 소프트하게 잘라드린 거예요 위에 부분을 살짝 들어서 제일 길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살짝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머리가 소프트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르느냐 생각을 한 상태에서 바로 구레나루를 살릴 거고 뒷라인을 정리할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9 0도로 들어 가지고 많이 밀지 마시고 소프트한 거니까 약간 이렇게 정리하듯이 살짝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벌써 끝나가죠 이렇게 천천히 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자 이렇게 쳐주시고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고 끝 그러면 라인이 어느정도 잡혔죠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이런식으로 나올거예요 이머리가 약간 좀만 내려왔으면 훨씬 더 쉬웠을건데 약간 위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뒷라인하고 해서 뒤에 네이프 부분 쪽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 생각을 하고 옆라인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위에 부분을 들지 말고 그대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똑같이 저 옆머리 왼쪽 라인하고 비슷하게 나오게끔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쳐주시고 라인을 한번 잡아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소프트하게 이렇게 옆라인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런 연결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살짝 들어서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색깔이 어느 정도 맞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한번 해보시고. 어, 색깔이 조금 약간 이쪽이 좀 어둡다 라고 하면 다시 한 6mm 정도 들어서 최대한 이렇게 살살 끝에를 이렇게 쳐 주셔도 무관합니다. 네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잘라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라인 잡아주시면 지금 얼추 똑같이 잘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머리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 라인 한번 보시고 오른쪽 라인 한번 보시고 아 비슷하다 여기 이 부분이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어디가 가이드라인 인지를 보고서 잘라시면 돼요 자 가이드라인 자체는 이 부분 옆부분 같은 경우 살짝 이 가이드를 잡고서 어 약간 위에서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먼저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살짝 한번씩만 이렇게 쳐주시면 일단 상고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 번씩 가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한번씩만 이렇게 쭉 해서 한번씩만 살짝 들어서 끝을 살짝 살짝 쳐주세요 그러면 층이 막 이렇게 바가지처럼 만들어지는 층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골고루 난 층이 살짝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지금 옆 라인에 투블럭 라인하고 얼추 이 선하고 어느정도 맞아야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까먹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먼저 잘라 주시면 훨씬 깔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분 많이 지저분한 부분은 좀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 한 7, 8mm 정도 두고 한 번씩 이렇게 살살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커트를 이렇게 살살살 쳐주시면 훨씬 더 밑에 라인도 아주 견고하게 깔끔하게 나오는거죠. 상고형은 이렇게 밑에 상고형이고 밑에 라인이 정리가 됐을때 윗부분 중간에 한번씩만 이렇게 라인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시면 오늘 이런 상고형 투블럭 상고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거죠. 네 깔끔합니다. 이렇게 라인도 정리해 주시고 잔털 제거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뭐 저는 가끔씩 잔털 제거 까먹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잔털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테크닉 한번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투블럭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도 깔끔하고. 어, 옆라인하고, 이렇게 옆쪽 라인하고, 뒷머리랑 연결되게, 잘되게 됐죠. 그리고 위에는 숨만 쳐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어, 다음에 옆에 부분들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 또, 어, 괜찮다 그럴 때 제가 위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살며살며씩 살며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소프트한 투블럭 상고가 됐어요.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 상고형이긴 한데 약간 소프트한 걸 원하니까 좀 부드럽게 자른 어, 상고형으로 말할 수 있고요 약간 낮은 상고도 되고 높은 상고도 되고 말하기가 좀 어쨌든 다 다른데 기본적인 어떤 댄디형으로 좀 치는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하얗게 치면 좀 그렇겠죠? 뒷머리를? 어, 그렇게 연구를 한 번씩 한 번씩 하세요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머리 결과가 나오겠죠 마음에 드십니까? 네 잘해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